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죠 물가는 오르죠 경제는 좋지 않죠 최근 상담해 오신 분들도 그런 경우였는데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셨습니다 30년 넘게 오셨는데 근데 요즘 장사가 쉽지 않으니까 가게를 접어야 할까 하고 걱정하면서 오신 분들이죠 가게를 접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가게를 해 오시면서 생활비를 벌어왔기 때문이죠 자 가끔씩 제가 상담 사례를 나누어 드리는데 사실 솔루션은 비슷합니다 또 형편은 다양하죠 그렇다면 내 형편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것들을 자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확신도 할수 있습니다 이해와 확신이 되면 내가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자주 들으시고 그것을 내 행편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자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상담 사례를 가끔씩 나누어 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지금 어떤 행편인가 하면 서울 지역 상가에서 가게 30년 이상 하고 계시고 집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시가 한 9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부채는 없고요 목돈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에 1억 원을 했는데 삼성전자 등 우량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 요즘 이런 분들 많죠 어쨌든 이분들의 행편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셨으니까 장사를 해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생활비가 장사에서 즉 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을 살펴보면요 현재 월 소득은 240만원인데 이게 장사로 해서 다 버는 돈이 아니고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접어야 하나라고 이제 오신 거죠 나머지 소득은 두 분의 국민연금 120만원 남편 80만원 아내 4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전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연금 정말 금덩이죠 여기에서 매달 2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많이 가입했을 걸 하는 후회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들을 합하면 월 240만원인데 문제는 생활비가 300만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60만원 적자 자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솔루션, 어떤 의미에서 간단합니다 <웃음> 대체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 하면서 오시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 받기 원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이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거의 뭐 가입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박수를 치고 환영해 드렸죠 왜냐면 9억 원 가입하면 이분들은 2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내 집을 깔고 앉아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답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60 넘어서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녀들도 다 출가시켰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셔야 됐죠 월 수입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곳간 있는 데서 인심도 난다고 월 소득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옷은.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집에 살면서. 그래서 주택연금 220만원 가입하시기로 했습니다. 거의 뭐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제 확인받으러 온 건데 저는 환영을 해드렸죠. 220만원의 주택연금이 새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목돈 3억은 가운데 1억은 정도는 고금리 저축은행 예금에 하시라. 자, 이분들의 목돈 3억은, 그 다음에 손해보고 있는 주식 1억은 다여윳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억은 가운데 2억은 정도는 제가 솔루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분들의 경우, 미국 ETF 포트폴리오 채권 ETF, 또 배당주 ETF, 리처 ETF, 이런 등등을 서로 섞어지게 해 놓은 경제 사정하고 크게 상관없이 매달 배당이 연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5% 대처로 이상 나오는 그것이 매달 나오는 자 그런 미국 ETF 포트폴리오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권해드렸습니다. 만기가 없죠. 언제든 뭐 인출할 수 있죠.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1년을 채워야 이자가 나오는 만기 부 상품이지만 자이 같은 고배당 미국 ETF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또뭐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성이죠. 더 중요한 거, 달러 자산, 따박따박, 매달 따, 달러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 또 배당주 이런 등등이 같이 섞어찌게가돼 있기 때문에 저 변동이죠.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요즘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저 변동인데 이것도 이제 자본주의는 추세력으로 상승하니까 여유 돈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이성적이겠죠 물론 올라도 많이 안 오릅니다 배당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제이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분들도 배당형 고배당 미국이 대포 포트폴리오는 또 자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입해야겠다라고 이해는 하고 오셨더라고요 상당히 저희 돈파는 가게 방송도 이분들은 3년 넘게 <웃음> 습관처럼 꾸준하게 들으셔서 어지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오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의 월 소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분들의 소득의 재구성 보겠습니다 기존 소득은 240만 원이라고 했죠 사업소득 100만원 그 다음에 두 분의 국민연금 120만원 그 다음에 고금리확정연금보험에서 20만원 자 이번에 추가 소득이 300만원 생겼습니다 주택연금에서 220만원 그 다음에 고배당에서 연 5% 정도로 보면 2억에 5%는 1000만원 이것을 월로 나누면 80만원 정도 그래서 220만원 플러스 80만원 하면 추가 소득이 300만원 정도 생겼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득 240만원에 추가 소득 300만원 하면 540만원. 자, 생활비가 얼마라고요? 300만원이니까 빼면 이제 적자가 아니라 240만원 남는, 그죠? 남게 되죠. 자, 240만원 이제 비로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합니까? 24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기쁜 고민을 하게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재산은 동일합니다 주식 비록 손해지만 주식 그대로 있습니다 당장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죠 여유돈이니까또 주택임금에 가입했지만 내집내 내 겁니다 여전히 나의 소유로 내 집에서 계속 삽니다 그 다음에 목돈 3억은 그대로 있죠 그 중에 2억은 배당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억은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도 동일하죠 모든 것이 동일한데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내 소득이 내 월소득이 엄청 여유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40만원이 남았다 자그 240만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기쁜 고민에 빠졌는데 매달 100만원은 저축은행 정기적금 따박따박 목돈을 모아 나가자 큰 이자가 없더라도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이자가 조금 높은 거지 사실은 고금리라는 것이 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왜? 물가보다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대신에 100만 원 정도는 또 반대로 100만 원 정도는 매달 적립식 ETF 최소 5년 이상 하자. 충분히 할수 있죠. 자,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자본주의의 시간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 매달 꼬박꼬박 투자를 보험처럼 모든 변동성에 투자해 나가는, 분산 투자에 나가는 적립식 ETF로 하자. ETF 자체도 종목이 아니라 하나의 번드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적이죠 또 매달 나누어 투자하는 것도 보수적이죠 길게 투자하는 것도 보수적이죠 그래서 e t f 에 매달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쉽게 돈 버는 길이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24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 그렇게 쓰고 나니까 4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상예비자금으로 활용하자 CMA 하루를 맡겨도 은행 금리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CMA 또 언제든 인출할 수 있죠 그래서 매달 CMA에 적립을 40만 원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이분들에게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 있냐? 장사를 그만둘 수도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장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월소득 240만원 남는 돈에서 장사 사업소득 1 0 0만원이 빠지니까 140만원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장사를 그만둬도 괜찮은 것은 우선 생활은 가능하고 장사를 그만두면 전세보증금또 권리금 등등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재산 외에 추가 재산이 생기니까 또 그것을 활용해서 소득, 저축, 투자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경제가 좋지 않은데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소득으로 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까지고는 생활을 충당 못하니까 이제 차라리 장사를 그만둘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의 사례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각각의 행편은 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솔루션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것들을 자신의 행편에 잘 적용해 보시고요 오늘 상담 사례뿐만 아니라 노후에 내 재산 또내 소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바인투자자문을 치고 검색하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나오는데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